솔직히 말해서는 필러도 그렇고 톡신도 그렇고 한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뿌티성형학회장 고익수입니다 보톡스가 우리가 어, 우리나라 제품만 해도 대표적인 제품이 메드톡스와 그 보툴렉스가 있는데 그리고 엘러간 제품 어, 외국 제품 보톡스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어, 엘러간 제품 보톡스를 계속 맞았어요 맞았는데 어, 어느 병원을 갔더니 여기는 보틀렉스만 사용해서 보틀렉스만 쓰, 써서 보틀렉스를 맞아도 되나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필러도 그렇고 톡신도 그렇고 한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보틀림 톡신 제품이라도 업체에 따라서 정제하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만드는 공정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균일하게 순수 그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정제되는 게그 업체마다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쓰다가 다른 제품으로 옮겨가면 한 제품으로 자극 받았던 그것에 익숙해졌던 몸에서 다른 제품에서 있는 단백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굉장히 그 이득이 좋지 않다면 이 제품 이 제품을 번갈아 가면서 쓸 필요 뭐 다른 제품 또 다른 제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약은 다 좋은 약이긴 하지만 각각 공정이 틀리기 때문에 한 제품을 계속 쓰는 게 제일 좋고요 만일 요번에 이걸로 바꿨다면 이 제품으로 한동안 계속 쓰는게 좋습니다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게 각 병원마다 주력으로 삼는 한 제품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자주 옮겨 다니신 분들이 이 제품 저 제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될수 있으면 좋은 주치를 만나셔서 그분에게 꾸준하게 같은 제품으로 시술하는게 가장 추천되는 좋은 보툴리눔톡신 시술법입니다